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닥터진만의 콧볼 축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끔 닥터진이 뿅 하고 나타나서 어디서도 볼수 없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콧볼의 이상적인 모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완벽한 비율을 가진 아이린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볼까요? 우리 코폭의 비율은 내안각에 수직 연장선을 그었을 때 콧볼이 연장선 안쪽에 있거나 동양인에서는 약 1mm 정도 외측으로 나가 있는 정도까지도 이상적으로 볼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상한검의 위쪽 경계선을 골든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코의 시작점으로 보아요 이 골든 포인트에서부터 코의 아래점까지 전체 코의 길이와 콧볼 너비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누었을 때 이것을 비지수라고 하고요 이 수치가 85 이상이면 넓은 코 70에서 85 미만이면 중간코, 70 미만이면 좁은코로 볼수 있어요 아이린의 비지수는 62.8 정도 되더라고요 밑에서 봤을 때는 코끝부터 코구멍 위쪽 경계점과 그 아래쪽의 비율이 1대2인 것을 이상적으로 봐요 옆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상적인 콧볼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콧볼이 약간 올라가 있는 경우와 강아지 귀처럼 처져있는 콧볼 모양도 있어요 대부분 콧볼 축소를 원하시는 분은 단순히 콧볼만 넓다기 보다는 이런 비율과 모양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콧볼 축소하고 함께 코코 성형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콧볼 축소는 이 콧볼을 쇠기 모양으로 잘라서 제거해 줌으로써 콧볼의 넓이와 모양을 개선시켜주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콧볼의 크기를 줄여주긴 하지만 콧볼의 넓이 자체를 완벽하게 줄여주는 수술은 아니에요 콧볼의 폭을 줄여주는 수술로서 콧볼 모으기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코 안쪽으로 아주 작은 절개를 해서 실로 이렇게 양쪽 콧볼을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모아주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은 수술 직후에는 드라마틱하게 콧볼을 모아주긴 하지만 우리가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마다 콧볼이 넓어지는데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다시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인 수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에 콧볼 축소 수술은 한번 수술 시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영구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 콧볼축소 수술로 최대한 콧볼이 좁아지는 효과를 내야만 하는데요 아하!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선이 더 길어 보이시나요? 정답은 두 선의 길이는 같다예요 하지만 끝에 달려있는 화살표의 모양에 따라서 선의 길이가 좀 달라 보이죠? 화살표가 안쪽을 향하는 선이 길이가 더 길어 보이고 화살표가 밖을 향하는 선의 길이가 더 짧아 보여요 이것은 밀러 리어 착시 현상인데요 이 착시현상을 콧볼축소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넓어져 있는 코모양을 가진 분의 콧볼을 안쪽으로 모아지는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수술하게 되면 실제로 줄어드는 콧볼의 폭보다 더 많이 좁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닥터지는 실제 콧볼의 넓이를 줄이는 것보다는 콧볼의 끝을 오므라들어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콧볼축소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착시현상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둘 중에 어느 선의 길이가 더 짧아 보이시나요? 수평선이 더 짧아 보이시겠지만 정답은 두 선의 길이가 같다예요 이것을 분트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로 줄무늬의 옷을 입으면 가로 줄무늬의 옷을 입을 때보다 더 날씬해 보이는 것도 이 착시 현상 때문이에요 이 착시 현상을 응용하는 방법은 콧볼 축소를 할때 단순히 콧볼의 폭을 줄이는 데에만 집착하지 않고 콧대 라인을 오똑하게 해주면 콧대 라인이 선명하지 않을 때보다 콧볼이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이게 할수 있다는 원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정신이 좀 드십니까? 우리 고객님은 콧볼의 모양이 특별하셔서 콧볼 축소를 하실 수가 없으시겠습니다. 뭐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의사형분! 이 콧볼 줄이기는 흉터만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외에는 거의 염려되는 부작용이 없다고 할 만큼 안전하고 쉬운 수술이긴 하지만 콧볼 축소를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요. 콧볼과 얼굴 표면이 이루는 모양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분은 수술자국을 콧볼 아래 숨길 수 있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게 수술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콧볼과 얼굴 표면이 이루는 각이 이렇게 둔각이신 분도 간혹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콧볼 줄이기를 하지 않는 게더 좋아요 수술 전에야 무조건 콧볼을 줄이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밖으로 훤히 보이는 흉터가 있는 것보다는 콧볼이 넓은 게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콧볼 줄이기를 만류하고 오히려 코끝을 좀 높이면서 코끝이 살짝 모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수술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간혹 코끝이 뭉뚝하신 분이 콧볼을 줄이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코끝이 뭉뚝하신 분이 콧볼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끝이 더 뭉툭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머리가 큰 사람의 어깨를 좁히면 머리가 더커 보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콧볼 축소 수술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술이긴 하지만 수술 시에 몇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절개선의 위치를 콧볼과 얼굴이 만나는 경계선에 절개를 하면 흉터가 더안 보일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콧볼과 얼굴 표면의 자연스러운 각도가 흉터로 인해서 무뎌지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선보다 약간 위쪽에서 절개를 하는 것이 더 흉터가 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콧볼을 많이 줄이겠다고 해서 콧볼에 너무 위쪽까지 절개를 하는 것도 많은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콧볼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위까지만 절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콧구멍의 크기를 줄이겠다고 해서 콧구멍에 너무 안쪽까지 절개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수술이 잘 되면 괜찮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의 물방울 모양 콧구멍 변형이 올수 있는데 이것은 수술한 티가 너무 많이 나는 좀 심각한 변형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되돌리기 힘든 변형이기 때문에 콧구멍의 자연스러운 원형 곡선을 침범하는 절개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콧볼과 콧구멍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그저 콧볼과 콧구멍 줄이는 데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 정작 수술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의사는 한번 수술해버리면 끝이지만 수술 받으시는 분은 그 결과와 함께 평생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수정이 불가능하다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